안녕하세요 돈파른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아마 이 방송은 내일 그러니까 11월 10일 목요일 오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최근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이 국내 은행 부도위험 지표 3배 올랐다라는 건데 언제적 기사였냐 하면 11월 8일 그러니까 어제 날짜의 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의 부도 위험 지표는 CDS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보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부도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파생상품으로서의 CDS라는 건데, 그래서 이 CDS 프리미엄을 부도 위험 지표로 바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CDS 프리미엄 즉 부도 위험 지표가 세배 올랐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이 기사만 보면 외환익이 곧 나겠다. 은행 망하겠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을 건데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지금 없다고 라 생각하기도 하고요. 한 보름 전에 그러니까 10월 26일자에 저는 강달러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강달러 기조는 많이 꺾였습니다. 10월 9일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아래 즉 1,300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꺾였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강달라는 정말 끝났을까 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0월 26일자 그 방송 올린 이후로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드릴 거고요. 자 우선 달러 즉 달러 포지션에 대해서는, 환율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달러 포지션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각국 통화와 통화의 상대 비교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 세계 시장에서 달러에 영향을 주는 다른 통화들은 무엇일까라는 것이 글로벌 달러 포지션이죠. 이 글로벌 달러 포지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히 원하는 아니고 예컨대 유로화, 또 파운더화, 엔화 이런 등등이죠. 최근에 강달러가 꺾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첫 번째는 바로 글로벌 달러 포지션이 꺾였다라는 뜻이었고 그대로 흐름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포지션, 즉 한국과 미국의 원달러 환율의 직접적인 포지션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인데 이제는 글로벌 포지션에서 강달러는 꺾였지만 원달러 한율, 한국과 미국의 원달러 한율 포지션에서는 미지수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강대강 한율 전쟁이 이제는 한국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 것이고 우리의 투자자산은 어떻게 참고되어야 할지까지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오늘 방송도 제 생각입니다. 자, 제가 달러 이제 끝났다. 10월 26일 이후에 달러는 지금까지 추세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9일자 1372원으로 끝났네요. 자, 제가 10월 26일 날에 그때가 1426원이었습니다. 추세적 하락이니까 오를 때도 있었죠 빨갛게 오를 때도 있었고 11월 7일부터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370원 1300원 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추세적 하락을 했죠 자 그렇다면 제가 10월 26일 달러 강달러 끝났다 했을 당시 전후 그 언론들의 방송 내용들을 보면 카피 헤드라인을 보면 고금리 고금리 강달러 계속된다 자이 이야기는. 10월 15일날 나왔던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또 킹달러 1500원 넘긴다. 거기에 외환위기설. 자, 이 기사는 10월 26일 제가 강달러 끝났다라는 그날 그날 킹달러 1500원 넘긴다. 외환위기설 까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강달러 둔화는 일시적이다. 최고점 넘어을 가능성이 충분해 이 기사는 10 1월 2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 제가 방송한 이후에 달러 움직임을 보았지만 추세적으로는 하락했지만 어떤 구간에서는 또 오른폭이 있었죠. 바로 11월 2일, 11월 3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의 강달러 둔화는 일시적이고 최고점을 넘어설 가능성 충분하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달러 끝났다고 라 했던 10월 26일 전후에서도 여전히 언론들, 금융기관들은 강달러를 계속 예측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중간선거 자, 어제 저녁에 미국에서 중간선거 했죠 중간선거 이후에 더 떨어진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이것은 바로 어제 11월 8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환율, 9월 말 이후 처음 1380원대 하락 바로 오늘 기사입니다 이것은 강달러가 꺾였다. 제한, 불러서 위험선호심리 즉 주식형 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다시 겹치면서 강달러가 꺾였다. 이 이야기 바로 오늘 자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10월 26일 날 이후에 사정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까 원달러, 즉 환율 포지션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 포지션, 두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직접적인 달러 포지션인데 12월 26일 날 제가 강달러 이제 끝났다고 라 했던 것은 글로벌 포지션 불러서 한국과 미국의 직접적인 포지션을 다 1번, 2번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방송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면 글로벌 포지션에서의 달러 포지션은 약하 꺾였는데, 꺾였는데 한국과 미국의 직접적인 포지션은 오히려 반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그 기간 동안 올랐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흥국생명 사태. 자,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자, 이 신종자본증권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이미 한번 공부해 보시고, 2017년도에 5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한 6천만 원 정도의 신종자본증권을 흥국생명에서 발행했는데, 자이 신종자본증권은 원래 연구채권입니다. 상한 안해도 주식처럼 상한 안해도 되는 연구채입니다. 대신 이자는 비싸죠.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5년 정도가 되면 콜옵션 을 행사해서 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행처럼 그러니까 이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비록 연구채이지만 한 5년 뒤에는 관행적으로 다시 대팔 수 있다,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자금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죠. 2017년도에 억 달러를 달러 채권입니다 발행했는데 달러 자산, 달러 채권으로 발행했는데, 자 이것이 5년이 지난 2022년도 조기 상한 콜 옵션을 행사해야 되는데 흥국생명에서 조기 상환 콜 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시를 해 버렸습니다. 해 버렸는데 자, 결과적으로 오늘 11월 9일 오늘 자기준으로는 다시 한국생명에서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한국생명은 금융기관입니다. 자, 우리가 국내 레고랜드 채권 사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국내 레고랜드 채권 사태는 2,200억짜리가 이자 포함 터졌는데 강원도에서 집을 보정을 안 하겠다 해서 터졌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무려 50조 원 플러스 알파로 막아야 되는, 막아야 되는, 즉,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현상이 생긴 것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도 국내의 회사체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유동성 위기들이 중소 건설사로,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형편인데이헝국 생명은 이제 글로벌입니다. 달러채권이었으니까, 달러표시채권이었으니까. 자, 레고랜드 사태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이 글로벌 해외 신인도에서 특히 금융기관 한국생명에서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을 다시 조기상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해외에서의 한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급추락을 하게 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보겠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글로벌 신용 리스크가 급등했죠. 부도 리스크가 급등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외화 신종 자본 증권 거래가 추이 자 채권도 중간에 상한 만기 상한되기 전에 거래를 하잖아요. 주식처럼 거래를 하는데 한국생명 당장의 채권이 10월 31일자 기준으로 보면 99.7% 즉 1억원 채권은 9,900만 원 정도 거래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생명에서 앞서 콜옵션, 즉 대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는 한국생명 채권은 30%로 폭락했습니다. 72% 정도로 깔아앉았죠. 한국생명보다 조금 신용이 좋지 않은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짜리가 8,300원이었는데 50% 반토막이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신한금융지주나 우리은행,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이죠. 자, 이처럼 우량한 채권조차도 당초 96.6에서 91%, 10% 가까이 할인이 되었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 전에 87.5 정도로 거래되던 것이 77.8로 8 거래될 정도로 굉장하게 신용 리스크가 급등이 되었죠. 그래서 한국 채권은 가능하면 안사겠다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할인이 되어버린 이런 영향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아까 달러 포지션은 글로벌 포지션이 있고 한국과 미국의 직접적인 포지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글로벌 포지션에서 달러는 강달러가 꺾였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의 직접적인 포지션에서는 이 한국생명 사태로 인해서 한율이 치솟았던 거죠 자 다시 보면요 한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일지에서 11월 1일 날조기상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시를 합니다 자그 결과 앞서 보았지만 한국채권에 대한 신뢰 한국생명은 금융기관인데 아니 금융기관도 이제 못 믿겠네 금융기관에 돈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해외채권시장에서 한국채가 투매가 일어난 거죠 그게 어떻습니까? 바로 한국과 미국 간의 직접적인 달러 포지션에서 환율이 환율이 11월 2일, 11월 3일, 날 11월 3일 이렇게 크게 올라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 포지션 자 이것은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요즘 많이 들었죠. 금리를 그동안 팍팍팍팍 올렸더니 채권 금리도 계속 오르고 채권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자, 채권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떨어진다. 이것도 따로 공부해 보시고요.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채권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은 떨어집니다. 먼저 발행했던 채권가격, 채권금리가 최근 채권금리보다 싸기 때문에 먼저 발행했던 채권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제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왜 나왔을까? 그동안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렸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 이런 신흥국가들을 생각해 배려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상 을 속도 조절이 나왔을까? 그게 아니었다.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제가 유튜브에 어떤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참고하시라고 미국 국채의 매도 폭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채권, 즉무 위험 자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미국 국채인데 이제 미국 국채를 아무도 안 사겠대요. 매도 폭탄이 일어납니다. 왜 매도 폭탄이 일어나는지 이따가 또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채가 매도 폭탄이 일어난다. 계속 미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국채 가격이 매도 폭탄이 일어난다. 주식이 떨어지니까 주식을 투매하는 것과 비슷하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미국 국채가 매도 폭탄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칫하면 미국의 금융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가 시장에 흔들리면 이게 미국발 외환 위기, 금융 위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심지어 미국 연준 페더도 인정했습니다. 미국 국채가 위험해라고 인정하고 이때의 위기 주범은 지금 현재의 파월 FED 의장이다. 자, 이 파월이 계속 금리를 팍팍팍팍 올리면서 금리가 급등하는 부메랑을 미국이 맞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 국채 매도폭탄, 미국의 금융 리스크를 크게 치솟게 부각시킨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구원투수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기사 보겠습니다. 9월 말 일본 외환 보유가 1조 2,380억 달러였는데 한달 사이 9월달 540억 달러가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10월 7일자 기사인데요. 자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국가는 중국, 두 번째 국가는 일본인데 중국은 올해 들어서 야금야금 미국 국채를 많이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안화도 방어해야 되고 또 중국 경제가 좋지 않았죠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 계속 경제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에서든 미국 국채를 계속 팔고 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최우선 동맹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국채를 미국 국채를 투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9월 22일 날엔매수 달러 매도에 개입해서 미국채를 대량 매각한 것이 바로 미국 국채가 위험해진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뭐잘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워낙 부채가 많으니까 일본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서도 금리를 단 0.5%도 못 올립니다. 왜?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될 이자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GDP 대비 국가별 부채를 보면 한국은 뭐 40%, 50%이지만 일본은 220%, 30%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도 일본은 금리를 0.5%도 못 올리는 형국에서 계속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엔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수입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자 그러니까 일본의 인플레이션 위기도 생기고 엔달러는 계속 떨어지고 여러 가지 국부에 대한 심각한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일본이 마침내 미국 국채를 투매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가 10월 26일에 달러 강달러 끝났다의 다섯 가지 원인 중에서 하나, 하나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노골적으로 중국이든 일본이든 노골적으로 환율 시장 개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꺾일 때가 됐다 말씀을 드린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엔달러 환율에 개입합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자, 어떤 한설 박사 같은 분은요. 이제 독일과 일본이 탈미국화를 언급하고 있다 왜 그럴까? 자,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계속 미국이 특히 올해 들어서 일방 독주를 하니까 자국만 살겠다 이제 동맹국들조차도 처음으로 일본이 미국 국채를 투매하는 것처럼 동맹국들조차도 미국과 거리두기를 합니다 아, 미국이 영원한? 우리의 우방이 아니구나. 사실은 일본은,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30년에 그 시발이 뭐였습니까? 바로 미국과 일본이 맺었던, 일본이 맺었던 바로 엔달러 환율 협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20년, 30년 일본 경제가 무너졌죠. 그런데 또다시 이제 올해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일본이 대량 가지고 있던 미국 구체를 던졌고 뿐만 아니라 탈, 미국하에 대한 조짐까지 엿보인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다급해졌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들어가면서 미국 국채를 살려야겠다. 이게 굉장히 위험의 직구다. 즉, 다른 나라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의 부메랑을 맞다 보니까 자기들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들어갔다 그리고 큰틀에서 보더라도 미국 금리를 5% 초반을 고점으로 보면 지금 4%니까 거의 금리는 한 8, 8분 응선에 이미 왔죠 그래서 8분 응선에 이미 금리가 왔다면 앞으로는 금리에 대한 이슈보다는 그로 인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도 미국의 금리 인상 조, 속도 조절에 영향을 주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 포지션은 꺾였다. 한풀 꺾였다. 이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공은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온 거죠. 즉, 글로벌 포지션에서 달러는, 강달러는 꺾였지만, 한국과 미국의 직접적인 포지션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즉, 공은 다시 한국 문제로 들어온 거죠. 자, 환율은 국가가 통화에 비교죠. 그래서 한나라의 경제, 즉 한국의 경제가 약화되면 당연히 강달러는 지속됩니다.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 포지션이 꺾인 만큼 유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국 경제가 약세다라고 하면 한국의 원화가 평가철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달러에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라 거죠. 자, 공원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앞서 우리가 시작할 때 보았던 자료하면 국내 은행 부도 위험 지표 세배 올랐다. 굉장히 지금 한국의 금융 쪽에서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거고 어, 실제로 11월 4일 기준은 11월 4일 기준 국내 4대 금융 지주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금융 지주에서 CDS 프리미엄 즉 부도 위험 지표 평균은 75bp인데 지난 해 말보다 세배 넘게 급등해 있다. 11월 4일 기준. 자 이것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한국생명 신용자본증권 상한 상한을 하지 않기로 했던 그 영향이 작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11월 9일 오늘자 그것을 다시 상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영향은 조금 주겠지만 신용이라는 것이 한번 잃어버리면 특히 금융회사의 신용은 한번 떨어뜨리면 다시 회복하는 데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4일 기준에 CDS 프리미엄 즉 부도위험 지표보다는 조금 완화될 수는 있으나 완화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다시 해외 신뢰도를 행성하는 데는 다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의 국내 은행의 부도위험 지표가 3배 올랐다. 이 지금 현재 CDS 프리미엄 평균은 75pp 2017년 말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이야기는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더 신용이 좋지 않다. 해외에서 평가받는 한국의 은행들에 대한 신뢰도가 신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공원 다시 한국에 그렇다면 또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수출이죠. 11월 1일자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믿었던 수출마저. 자, 믿었던 수출마저 전년동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전 세계 경제가 좋지 않으면서 경상 수지는 굉장히 나빠졌죠. 즉 수입과 수출을 더하고 빼기 했을 때그 경상 수지는 나빠졌는데 수출 자체가 수출 자체가 꺾인 것은 수출 주도 국가인 한국 경제에 상당히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한 거죠. 그 결과 상장사 4분기 상장사 그러니까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는 큰 회사들의 4분기 수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익추정치라고 이제 이익추정치도 크게 떨어져 있다. 자 이것은 11월 3일자 기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국내 신용 리스크 즉 유동성 위기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는 10월 29일자 기사인데요. 조선일보 기사네요. 금융 위기보다 더큰 고통 온다. 건설회사. 제2금융, 저축은행, 제2금융, 연쇄 부도가 우려된다. 자, 이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국내 채권 시장의 경색, 유동성 위기, 중소 건설회사, 중소기업, 이런 등등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결과 지금도 이 해럴드 경제 기사인데, 자, 이게 언제적 기사냐 하면, 어제 12월, 11월 8일 어제 자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이요. 회사채 발행 두 달째 마이너스. 자, 기업들이 돈을 조달하는 것은 크게 회사채입니다회사채를 발행하는 건데, 이회사채 발행이 두 달째 마이너스 발행해도 안 팔린다. 사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예 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달째 마이너스. 초우량 기업도 돈줄이 말라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원달러 한, 원달러가 이제 글로벌 포지션은 꺾였고,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직접적인 포지션을 문제를 따져 볼때 공은 다시 한국에 수출이 좋지 않고 신용 리스크도 유동성 위기가 있고 또 은행들조차도 부도 리스크가 증가돼 있고 자 이런 국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다시 강달러가 된다. 뭐 강달러가 1,500 이상으로 간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고 몇 가지 자료 다시 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2400선 문턱까지 상승하면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7거래일째 순매수로 돌아와서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7거래일째 순매수로 돌아온 선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중국 포지션, 중국 비중들이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줄이면서 그것을 한국으로 가져온 거다. 즉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니까 그 다음으로 일본은 뭐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 시장을 가져오면서 비중이 한국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 원인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요. 강달러 현상이 꺾이는 것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강달러 현상이 꺾이니까 원화 강세잖아요. 환차익이 생기죠. 그 때문에 외국인들이 7그일째 코스피를 계속 매수하고 있는 이유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경제의 경제 펀더멘탈을 경제 보고 투자한 것은 아닐 수도 있으나, 그런데 주식 투자는 경제 펀더멘탈이거든요. 즉, 중국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강탈하가 걷겠다, 이런 원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기업 주가들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으로 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 자, 이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지난 9월에 달 경상수지가, 즉 수출은 23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대신에 경상수지는 16억 달러 정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물론 수출이 23개월 만에 감소했다는 것은 나쁜 이야기이지만 반대로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환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자이 기사도 마찬가지로 11월 8일 어제자 기사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물론 뭐 구구조절 다른 말씀들을 드릴 수 있으나 한국경제 펀드멘탈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위기관리가 관건인 거죠 레고랜드 사태에서 일파만파 2,200억이 50조 플러스 알파로도 막기 힘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유동성 위기가 계속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한국생명 달러, 채권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한국생명이 상환하지 않겠다 결정을 했으면 바로 금융기관에서 개입해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결정보다 훨씬 빠르게 바로 되돌려야 하는데 자 그런 것은 좀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위기관리가 강거리다. 펀드멘터은 좋다. 자,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레오랜드 사태나 한국생명 등에서의 먼저 경험했던 위기관리가 안되어서 생겼던 후폭풍. 이 경험에 기대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은 좋다라는 뜻이죠. 앞서 제가 코스피가 2400문터까지 상승하고 외인이 외국인이 7 거래일째 순매수했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 펀더멘탈에 비해서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샀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펀더멘탈이 좋다라는 것이 중심이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온다. 자, 그런 것은 우리의 관리 문제지. 한국의 펀더멘탈 기준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어, 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는 환율을 보지 마십시오. 환율을 보지 마시고 자 이제 공은 다시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될까?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글로벌 포지션에서 달러는 이미 꺾였기 때문에 대신에 한국이 좀 불안정하다 생각하면 환율보다 미국 자산 자체를 가지는 것이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합니다. 자 미국 자산을 가질 때 이때 환차이 이것이 아니라 달러 자체를 가지고 있음면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환차익, 차손이 생길 수 있으나 미국 자산, 즉 미국 채권, 미국 주식 이런 것을 들고 있으면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율에 대한 생각보다는 미국 자산의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투자자산 가운데 그 다음에 투자자산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산 가운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또 현금 자산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그 가운데서 투자자산 가운데는 국내와 미국 자산, 앞서 제가 환율보다 미국 자산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자산 가운데 국내와 미국 자산으로 적당한, 적당한, 이것은 뭐 투자자의 투자 태도에 따라서 국내와 미국 자산을 적당한 분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미국 자산을 분산한다고 할 때는 채권, 뭐 국내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채권과 주식을 분산하는 게 좋겠다. 자, 올해 채권과 주식이 동반하락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 많이 떨어졌고 이 기간이 올 한해 내도록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 회복 국면에 돌아서면 저는 채권부터 빨리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채권이 주식 못지않게 오를 수도 있다. 가능성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미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등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또뭐 변할 수 있으나 그래서 큰 틀에서는 채권과 주식을 분산 포트폴리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럴 때일수록 가짜 정보를 정말 조심하십시오 한국의 금융위기 국가부도 이런 가끔 이야기도 있는데 자 그것은 너무 오바한다 즉 너무 불안을 조정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들은 조금 조심하시라 왜냐하면 모든 기회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너무 내가 과대평가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기회도 활용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짜 정보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방송도 가짜 정보를 분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대간 확률전쟁 이제는 한국이다 라는 내용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불안이나 염려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특히 또 투자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방송 관련해서 간단한 문의는 0 2 5 3 6 0 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자문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